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 6일차로 왔습니다. 오늘은 홍천강이고 장마가 약간 끝났는데 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꺽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항상 물놀이 안전에 조심해서 오, 오 좋다. 히트 꺽지 한마리 아 꺽지 한마리입니다 손보다 아, 조금 작은 사이즈의 꺽지입니다 오 히트. 오. 오두 마리째 히트. 야, 색깔이 약간 탁하네요. 어, 물이 얼마 깨끗해진 지 얼마 안 돼서 색이 딱한 껍질 올라줬습니다. 와 야. 던지자마자 바로바로 물어줍니다 우쌰, 우쌰, 우쌰, 우쌰, 우쌰, 큰일 우쌰, 우쌰, 어? 뭐야? 우와야 소가리다 몰라 원아 소가리 잡았니? 어 크다 뭐야 뭐 걸렸는 줄 알았는데 소가리였어 이야 이쁘게 생겼다. 손바닥만한 쏘가리. 야,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야. 오 히트! 이야 사이즈 좋은 꺽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손바닥만한 꺽지가 어, 올라와줬네요. 이야. 오, 히트. 꺽지 한 마리. 한 마리 더 히트입니다, 히트. 이야. 씨발, 씨발. 아유, 눈 봅니다, 시발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돼, 앞으로. <웃음> <또 해보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여러분 해보아 여기 문을 끄고요아 어머 여러분 아뭐 여러 번 해보겠지. 왜 이래요. 아어이어 아. <웃음> 아!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야, 물고기 개 큰데! 이아 왜! 잠잡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어디요지깐만요어디만지 잠깐만요! 잠지만요 여이 그러려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아, 여기 여기 잡았어. 기여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저희를 먹어가지고 4K로 안찍히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